안경은 무슨 맛일까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긴빵이랑 똑같아요 뭔가 그 뭐야 뭐 바나나 향을 넣었다는 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박 이런 걸 뜨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빵 맛입니다 두번째 질면조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안에 그냥 팥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GS 25에서 샀어요. 아 어, 파생 배우 가득합니다. 그런 느낌이요소독사시세 먹어봤어요 쫄게합니다 영원히 자고 있습니다 얘는 눈이 좀 이상하네요 다른 애들은 하얀데 얘는 투명합니다